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벅스 마, 헬로! 이모는안녕하세요 지금 공항 도착했는데 회사 사람들이 나와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 우리 많은 사람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미 사이? 啊我以为是真的很多人过来呢 h <笑> e <笑> l l o 三点呢三点这么多人进来啊比你刚的 l i f e 还多对啊他们每个人都跟你讲吧终于到了新加坡真的五年了五六年了上一次来我也有去见你我们去字母卡达嘛你知道吗那个是好像七八年前吧对啊真的很久 Hello， <笑><笑> 啊, 终于到了新加坡, 真的五年了, 五, 我们去吃摩哈达嘛, 对啊, 对了, hello。 看不看不到看不到太暗了 h e l l o h e l l o 好久不见好久不见你来新加坡你最想最想去的地方是里最想去像那种克拉基啊那种享受一下夜景啊那个<笑> u n i v e r s e 开了吗哦对那时候有去了然后下一天去了圣托萨岛我手机掉在海里了所以我的手机还在新加坡而且那个手机是来新加坡之前前一天买的<笑><笑><笑><笑> 所以我花了一百万买的就马上就没了那马里亚被升值吗对哦哦哦哦我在那边住过一天啊很贵哦对很贵啊这里有拉萨哦哦很好很好吃的对这个海南鸡饭哇好吃好吃很多这里是经二十四小时嗯对二十四小时在<笑> Hotel Boss。嗯，不错，不错。 复古啊对我也喜欢复古的感觉的那种对吃吧吃吧吃吧嗯你先吃嗯我喜欢这样的口感这个叫什么呢这是鸭肉啊鸭肉嗯可以点他的那个辣椒特制辣椒这个跟豆芽可以 帮你拿已经习惯这样子拍嗯嗯好吃好吃吧嗯鸡蛋是怎么吃的呢这个要可以搅他们搅一下哦嗯海南的咖喱饭看起来就最好吃好吃吧就是在等这个而已他的最爱<笑> 我喜欢去到外国想吃在韩国吃不到的东西肉吗还是什么它是好像豆类的东西做的嗯嗯好吃吧对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벽 3시에 도착해서 식당에서 밥 먹고 지금 친구 집에서 자고 오늘부터 이 전시회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상품들 소개도 하고 그리고 우리 라이브 방송하면서 알게 된 우리 손님들도 좀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될것 같아요 어 조금 긴장이 돼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들은 그 영상 속에 저를 알고 왔는데 막상 와서 약간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 가지고 아 오늘 머리가 좀잘안돼 가지고 지금 아좀 걱정이 좀 됩니다 좀 별로 못생겨 보여가지고, 일단 싱가폴 너무 오랜만에 와서 약간 너무 기대가 되고 재밌는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 이따가 또몇분 정도 있다오나? 아니, 이따 좀 어, 오, 회장 중에. 어,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는0분 10분. 10분. 10분. 10분. 는 好韓國都還是室內一定要戴<笑> OK 拜拜 Thank you 哦 oh, Hello 我是你的同事啊對對我有印象你哦我可以拍嗎嗎 okay. oh. oh. huh? Hello Hi. 你叫什麼名字 j e m b e e r j e m b e e r 你是 j e m b e e r What a way point 敏人沒有沒有 여기 보니까 부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 쪽 부스는 이쪽이에요 어, 저희가 이제 소개할 상품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배열을 해놨어요 우리 한국에서 이미 소개를 했었던 상품인데 싱가포르에 가져와서 이렇게 상품 설명회 같은 그런 것도 좀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여기서 라이브 방송을 한대요 지금 이렇게 사람 없는데도 긴장되는데 나중에 사람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엄청 긴장돼서 말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뭐, 해야죠 뭐, 이러려고 온 건데 그죠? 유튜브. 네, 이거 뭐, 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 네. <웃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벅스. 자, 싱가포르의 스타벅스는 어떤 모습일까요? 가보겠습니다. 따란, 따란, 따란. 메뉴 한번 볼까요? 사실 제가 스타벅스에서 빵을 잘 먹진 않아가지고, 요런 거는 다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요런 빵 종류는 안본것 같은데. 일단 뭐 텀블러 같은 거. 텀블러 같은 거는 일단 계속 바뀌니까, 요즘 나온 텀블러는 요런 느낌. 와, 진짜 화려하다. 이거 보세요. 대박 화려해. 그죠? 이쁘다. 이거 얼마지? 52불. 그러면 53,000원 정도. 지금 환율이 거의 지금 뭐 우리나라 저 1,000원이랑 비슷해 가지고 비싸다. 난못 사요, 여러분들. <웃음> 자, 그리고 요거. 자, 바나나. 4만 원 초반대 이것도. 요거 좀 약간 화려식으로 한좀 많다. 그죠 저는 솔직히 이런 거 사는 거 좋아해요 여기 싱가포르 였으면 약간 싱가포르의 상징적인 거 그림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거 사는 거 좋아하거든요 나는 이런 거 사고 싶다 그래 가격도 이런 게 조금 더 저렴하고 한 4만 원 정도 하네요 아무튼 스타벅스는 이랬고요 자 우리 이제 옆에 다른 부스에서 뭐 파나 한번 구경해 볼까요 자 우리 경쟁업체 한번 탐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뭐 일단 뭐 식품류 먹을 거 간단한 그런 과자라든지, 어, 술 있다, 막걸리, 막걸리도 있어요. 막걸리, 그리고 뭐 냉동, 냉동 식품도 있고, 맛있어 보이는 거 많은데요. 어, 캐리로 퍼즈 붙젠, 아, 막난떠一下잖아요그저 친구는 캐시라고 디자인하는 친구예요. 그 그림 그리고, 어, 디자인하는 친구도 되게 잘해요. 뭐 인삼도 팔고 그죠? 한국의 상징이 또 인삼이죠. 네, 이렇게 경쟁 업체를 많이 보여주면 안 되는데 그죠? 그리고 여기가 좀 이따가 제가 무대 올라가서 설명해야 할 그런 장소예요. 안녕하세요. s so, I'm Lee Ji from Korea and he s Roy from r a t 所这个的话有白天用的还有晚上用的这个两个都有分别但是这两个有一样的功能是有美白蛋白质 so, 还有抗老，还有弹力，这些功能是两个都在里面含有的。啊，sun uh, cream 在新加坡很重要的因为新加坡天天很热我刚才白天出去出门真的又是今天没有照防晒相就会更黑了那我们要给大家介绍一下另外一个产品一个是有乳酸菌的还有一个是コ拉尖的我们先给大家介绍一下乳酸菌 so,